둘, 2, 3, 아안 이인팩! 안녕하세요, 인백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임팩. 이렇게 지금 온 이유는 뭐죠? 응상제 웅상제 앨범을. 저 앨범, 앨범 하나 냈었잖아요, 저희. 상재 발자국, 2 손자국을 오늘 내기 위해 <웃음> 오늘 손자, 아, 손자국. 손자국로 손자국의 필요한 게 뭐죠? 반지. 저희가 네. 이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네. 팬분들께 선물을 해드리려고. 맞아요. 이렇게 반지 공방에 왔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반지 공방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어고 사실 잘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 근데 이거 30폭 끼는 사람은 어떤 얼마나할까 속도? 그 마동석 씨 아니면 아 우리 아버지도 가도 타노스 아니 타노스가 어, 그 이거 끼잖아. 타노스 씨 이거 제 여섯 개 끼고 노스용 이런 노수영. F 라이 고르시고 우리를 불러서요. 아네. 아, 아, 아, 하나씩 고르면 아, 되죠. 여자들 반지는 그만 얇은 게 좋거든요. 얇고 심플한 거.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자수자수정이랑. 에메랄드랑 이런 거를 박을 수 있나봐요 음. 저는 인피니티 스톤처럼 빨간색 아니 다 있네 봐봐 스페이스 스톤 제가 5월이어서 에메랄드니까 전이 디자인에다가 에메랄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심플한 예쁜 것 같아요 이품들한테 드리면 목걸이로도 하고 다니기 좋고 또제 사이즈가 12, 11호여가지고 2 웬만한 여자손에도잘 맞을 거예요 난 이거 하 돼. 아, 심플하게. 지금 내가 할게 아니라 이프할 거니까. 저희 이프 어떠세요? 여러분들... 스태프는 어떠세요? 이, 이거 괜찮아요? 그거 그, 그, 카메라를 끄자게 주세요 괜찮아요? 음. 오케이. 어? 그데 글씨도 새겨주시고 하면 우린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벌써? 아, 네. 우리가 다 하는 거야. 할수 있겠죠? 네. 공방집 하나 차니까 금방집에서 <웃음> 금괴방송 <웃음> <웃음> <웃음> 뭐하는거야 이거 뭐하는거야 반대를밀리는 <웃음> 이게 순은이니까 이게 어? 변색도 없고 안거지 없고 는 뽀얀게 나올 때까지 갈아주세요 아. 치과에서 쓰는 기기랑 똑같아요.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어. 아, 이렇게 어. 왔어. 손이 이렇게 돼요. 은가루인가 이게 지금 내 손에 묻은 거? 어. 어. 치지 마요. 잘했어. 와, 웅지야 어? 어? 어? 색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봐 친구도 역시 잘하셨네요 왜 이렇게 잘해요? 친구들이 좀 잘하셨네요 뇌파하면 네. 반대쪽에 키스 나요 음. 잠시 열이 나가지고 네, 은은 관조율이 빨라서 금방 뜨거워지니까좀 쉬었다 하셔야 돼요 30년째, 반지만 만들었던 <웃음> 반지의 달인을 찾아뵙보 왔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지 분이시죠? <웃음> 아, <웃음> <웃음> 윤기를 내고 있는 작업을 <웃음> 하고 있다고요 <웃음> 아, 네. 반지를 지금 몇 년째 만들고 계시죠? <웃음> 15년째 <웃음> 지금 한 15년째 오늘 어떤 반지를 만드시나요? 이푸 반지. 이 포포 반지. 아, 네. 팬 여러분들께 드릴 반지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푸 반지. 이 반지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죠? 마음과 짱소 마음과. 이 정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웃음> <봐봐. 먼리> 아. 반지 과가 유기 과. 아,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언제나 예쁜 반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 o n y s h a 잉카 쇼비 m o n y s h 어우 감촉이 그냥 어우 뭐지 젤리야. 어 절대 반지야 거의. 네. 뭐할 건지를 아, 네. 이거 하신 다음에 글씨를 라놔주시고요 네. 글씨를 세 분이 다 똑같이 할 건가요? 흔들게 아, 할 건가요? 다 다르게 아네 네. 정했어 니가 나를 원할 때 단독이 있어 어때요? 아이고 아니, 아니야 You want me? <웃음> 네가 나를 원할 때 You want me? When When you oh. love me? When you want me? 아이... a r e I dare. I dare. I dare. I dare. 했는데 r e I dare. I d a e e 상희는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이게 몸이 떨어져 있어도 저의 기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미가 있네. 너가 비우는 것 같은데, 비우는 소리가. 예쁘다이고너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다이제 이쁘다. 이물로이리면 되는 거죠? 추첨을 쁘해이 우리가 어, 이제 응. 그 이제 인증을 하셔가지고 저희 유튜브를 한시간에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체력이 떨어졌나 봐요 유튜브를 <웃음> 영상을 보고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네.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아 캡처를 해서 네. 어. 그럼 저희가 이제 각자의 반지를 보여드리면서 끝내 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거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저는 이 안에 메시지가 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안에 메시지가 You are You are Singer 하고 J라고 되어있거든요 너의 가수 제료로 예, 재료로 해 놨어요. 근데 잘안 보이네. <웃음> 너의 가수 운제. 어예 야. 네, 이거는 네, 저희 이렇게 탄생석 각자 이제 생일에 맞는 탄생석을 이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반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만들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예쁘다. 이렇게 마지막 보여드리고 끝을 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펙트였습니다. 네, 안녕. 안 아, 예쁘다 이거. 예쁘다. 모양을 따야 네. 돼. 파는데자 아, 우리가 하게 되면 자르는 거 있어서 자르는 거 배우러 드리겠습니다. 이쁘다. 나랑 나랑 결혼해 줄래. <웃음> <웃음> <웃음> 이쁘고 내꼬 <꼴> 이렇게 <웃음> 이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렇게 막배뱉야 몸을. 이렇게 몸을 배뱉고 야이쁘게을위 <웃음> <웃음> 내가 만들었어 니가 만들었어 시안이가 만들었어 <웃음> 잘했죠? 잘했죠? 나 <난 웃음> 잘했죠 시안이가 <웃음> 만들었죠